한국과 일본 기상청은 오늘 4월 16일 토요일 오전 3시에 제1호 태풍 말라카스에 대하여 일본 도쿄 남동쪽 약 72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 으로 변질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변질된 온대저기압은 향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력한 태양플레어가 또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흑점 즉, 그 태양 주변의 광구면 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주변에 쌓인 고에너지가 폭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플레어라블리는 흡점 폭발이 일어나서 태양 바깥쪽에 위치한 가스층에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에너지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 태양 폭풍이 발생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인공위성이 코로나에 맞아 돼도 이탈을 하는가 하면 거대한 자기폭풍을 일으켜 전파가 교란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플레어가 발생하면 약 8분만에 강력한 방사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며 이틀 뒤엔 태양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을 강타하게 됩니다. 내일 4월 17일이 보름달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